말, 마, 마 폴스 아니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사랑 불이 아직 baby 네, 올해 36인데 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동남아와 연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태국 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That's. 이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분을 영접할 수 있다? <웃음> 그건 뭐 참... 재 yeah! 살사 댄스의 제왕 이승우 씨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갑니다. 제가 어, 1박으로 다녀올 거고 지금 새벽 4시인데 아침 8시에 비행기 시간이에요. 어차피 태국이기 때문에 태국은 최고 기온이 3 0도 최저 기온이 20도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개보도 많이 입고 왔는데 하이자 아이가? 자, 배고파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라서 지금 빨리 먹고야 돼요. 아, 아, 아. 아. 착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약간 여름 날씨 있죠? 미국 온거 미국 온거좀 살짝 습한데 약간 좀, 좀 미국 온거 같아요 우리 묵는 곳이 오성급 호텔이래요 게이두 일단 지금 옷좀 갈아입고 옷이 어딨냐? 옷좀 갈아입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아, 이거밖에 없대요! 제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제가 챙긴 거 아닙니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뭐 새끼야? Korean, Korean, Korean. Hello. Hello, m a r l o Hello. h e l Hello. Hello. Hello. What is this? Papa. y a p a p a y a Mango. Mango. Mango. Mango. Mango. Where m Mango. Oh. mango. Oh, a h yeah. ah, Mango. Mango. Spicy?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어 응. 감사합니다 뭐지 고쿤타고쿤타 고쿵탑 음흐흐흐음 달진 않는데 색감이 좋네 나이 컵, 샤워컵 오, 잘 만들었네? 이렇게 세게요, 세게359이정도 충분하지 한 12,000원? 어, 12, 굿 복근값 시장이랑 다를 거 없네 시장이랑 다를 게 없어 아니야 이거 말? 홀스 홀스 홀스 홀스 말마마 마. 홀스 아니 이어 차이 아 차이 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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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웃음> 여기도 한국인 어떡할? 똑같은... 어? 아? 어 한국 이제 Korean k o r e a n i s e people인데? My country. My country. 아. <웃음> <웃음> sorry, sorry. <웃음> sorry. <웃음> <웃음> 이런데 제뭐 던지면 아아고 나온다? 어, 근데 진짜 난 이런 게 이런 게 멋있어? 너는 뭐 없냐? 이런 데 멋있지. 아, 나이 이런 데서 먹고 싶었거든. 엄청 신번 내가 엄이생적이라고 칭찬했다. 뭐아니호 처음 먹어 본 누들인데 국물만 볼게요. 오. 부자나. 와, 시원해요. 시원해. 음. 불먹은 콜라 중 최고다 아잘 먹었습니다 입맛이 딱 맞네요 와 생태계 지린다 와. 와, 엄청 크지? 진짜 바빠 어, 왜그래 어, 미국에는 진짜 이만한 지 있다니까 지하철에 저 새끼 새끼 아아아아 아아아 맞아 맞아 실내 실내 네. 실내에서 아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로 <웃음> 제가 에 예, 연락 연락 끊는 줄 알았어요 아이씨, 또 우리 또... 아 진짜 너무 우리또 무조건 이겨되는 경입니까? <웃음> 멤버상으로 우리가 못 이겨 아, 그렇게 놨 나? 아니, 쟤. 쟤, 우리도 프로 선수분들이. 우리이선이선이선수이승선선수이동이선 이동선수. 선수이동이동선수이 아, 미식 축구 선수 출신 아, 그래요? 미식, 아, 네, 미식 축구 어, 네. 빠가 있어, 네. 형. 근데 상대가 그 어. 지금 현역 선수들이라 어, 그렇긴 하신 쉽지는 않을까. 몸싸움을 네.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안줄 거야. 아, 이거. 저이 팬은 저 바르셀로나에 있었을 때 팬이었어요. <웃음>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웃음> 네. 저희는 원래 지금 태국에서 아. 한 3주로 넘게 있어요. 아, 진짜요? 훈련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아, 나, 지금 한 하나... 네. 혹시 마랑티비 아세요? 제가 막 제가 찾아서 <웃음> 본 적은 없는데 아이, 그, 뭔지는 <웃음> 알아요. 아 그러면 뭔지 알수 있죠. 칼레러 나이트 바사르 야시장.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창 먹어 창한장 해야 돼. 창 한잔. 어, 경기장 소리 들려. 뭐지? 아마 무에타이 경기 장 같은 거 있을 아, 거예 와, 진짜? 여기 무에타이 경기가 지금 이열지고 있대요. 무에타이 대 파이팅, 라이트? 예. 리얼 파이트. 예. 예. Thank you. p h o t h a n t h a o t a n o h w o h a o t h a n o h a o t h a h o a w h o a 장이구나 조 안, 조면, 개나이 조명, 조명, 소리, 소리가, 소리 나쁘지 않아요? 먹다 보니까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멍지어 먹고 싶진않데 <웃음> 네. 피더 <진짜로. 웃음> 맛있는 게 많아. <웃음> 어, 좀 붙인다. 오케이. 망고 오케이. 자, 망고를 일단 이만큼 풉니다. And spring please. 엔 <웃음> <and 웃음> 아래에 있는 무슨 뭐 야채 같은 거 먹어 볼게요. 이게 예, 그 유명한 토티라면서 네, 네 코코넛이래 음, 음, 음 나쁘지 않아? 진짜로 이게, 이게 이 코코넛이야 이게? 하얀색 이, 이, 이 양배추 같은 게? 네 코코넛의 이 식감이 진짜 기가 막히네 아스긋 아스긋 아스긋하네 아 여행을 다니는 이유가 진짜 알겠어요 가본 곳 어디야? 미국 영국밖에 없어 미국 영국 고유의 음식 없어 피자, 스테이크 끝 일본이나 태국 오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음식 어? 고유한 문화가 담겨있네 이게 경험이거든 어? 어? 일본 자체가 좋아요 저는 일본 좋아합니다 이런 문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아시다시피 취미는 그밖에 없어요 약간 양주 콜렉트 하는 거 한번 오픈하면 이거 여기서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유니크한 술입니다 오픈해보겠습니다 아. 스노 f h j s o That n What the fuck 근데 확실히 독한, 티게도 가. Good morning, g u y 이 길어, 좁은 길이입니다 지금 독이. 네. 이렇이 돌려야 되고 일단 아침에 커피 독이. 독이. 독이. 저는 고춧가루 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어제 먹었던 우리 그, 그 고기국수네 그렇죠? 와아 비쥬얼 동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 아냐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여기 천장 봐봐 되게 감성있어 이 되게 한국통 기도 보이네요 아 여기 일일권이 여러분들 60바트 이게 100바트가 4천원이잖아요 60파트는 거의 2천원... 아니야 2천원? 하루에 2천원? 하루 2천원... 30일 내내 다닌다그래도 얼마야? 6만원? 대박입니다 대박 말했잖아 어제도 그냥 이런 이런 데서 살면 나체 뭐 금방 좋아질 수 있다고. 아니 왜 그런지 알겠어. 왜 전지훈련을 이런 곳으로 오는지 알겠어. 날씨도 따뜻하지만 운동하기 너무 좋은데? 날씨 자체가. 그 그냥 그 덥다가 아니라 습도가 하나도 없잖아. 햇빛이 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얼마나 좋아자연광이 미세먼지 없겠다. 뭘 해도 사람들 신경 안 쓰겠다. 운동만 집중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태국의 하루 알찬 여행 끝납니다 뭐.. 너도 한번 맛먹고 한달 정도 전주여행 와봐? 너무 아작날 것 같은데, 진짜? 박살나, 진짜 보통 까고 그냥 러닝하고 어? 기능 좀 올리고 또 웨이트하면.. 진짜.. 난리 날것 같은데? 뭐쿵쿵깡땡 뭐지? <웃음> <웃음> 고쿵깡 <고쿤카. 웃음> <웃음> 새끼, 하트 트리니까 지금 뭐.. 전... 고미있 <웃음> <웃음>